안녕하세요 심사방입니다. 로또 9 3 1회 예상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와 이월수 분석자료 그리고 끝스 분석자료와 회차 분석자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30회에는 1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930회 당첨번호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931회 에사는 어떤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30회 당첨번호 저고비율은 2대4, 홀짝비율은 3대3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저고비율로 다음 회차에서 이 출현구간의 출현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의 저고비율이 2대4로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1개만 있는 회차는 총 126회로 54%의 확률로 분석되었고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2개인 경우는 31%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할 확률은 11%로 분석되었습니다.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3개인 경우는 4%입니다. 전체 출현 구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 보면 대략 89%의 확률로 계산되는데 이번 931회에서 최소 한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고 비율이 2대 4로 출연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는 번호대 구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출연 횟수로 비교하면 40번대에서 출연하지 않았던 횟수가 117회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번대, 30번대, 20번대, 10번대 순으로 미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홀짝 비율로 다음 회차에서 미출연 구간의 출연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의 출현 비율이 3대3으로 출연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한개만 있는 회차는 56%,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두개인 경우는 29%로 분석되었고,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한 확률은 12%,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세개인 경우는 4%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체 출현구간을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 보면 대략 88%의 확률로 이번 931회에서도 최소 한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당첨번호의 홀짝 비율이 3대3으로 출현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는 40번대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번대 30번대, 20번대, 단번대 순으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0번대는 번호가 작아서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지만 그외 번호대에서 출현하지 않을 확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391회에서는 최소 1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1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약하므로 번호 조합하실때 10번대 번호가 없는 조합은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2월수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29회에 이어 930회에서도 2월수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0회 동안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월수는 총 13회 출연했었고 17회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926회 927회 때 2월수가 2회동안 출연하지 않다가 그 다음주 928회에서 2월수가 출연했었습니다. 그런데 905회부터 907회까지 3주간 출연하지 않았던 흐름도 있고 917회부터 922회까지 6주간 출연하지 않았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수는 출연하면 보통 한개에서두개 정도 출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2월수의 출연 흐름을 볼때 이번 931회에서는 2월수의 출연 확률이 애매한 회차이므로 번호를 선택하실 때 2월수를 포함하는 조합과 2월수를 포함하지 않는 조합을 골고루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쉽게 말씀드려 2월 수를 포함하는 조합은 지난 930회 당첨번호 8번, 21번, 25번, 38번, 39번, 44번 중한 수에서 두 수를 포함시켜 번호를 선택하고 2월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지난 930회 당첨번호를 모두 제외수로 포함하여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930회 당첨번호별을 기준으로 931회에서 출연할 2월수의 출연빈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각 번호를 하나씩 살펴보면 21번은 총 125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3회로 18%의 확률로 가장 높은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9번은 총 133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1회로 16%의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38번은 총 125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9회로 15%의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8번은 총 125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6회로 1 3의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44번은 총 124회 당첨번호를 출현했었고 2월수로 출현한 횟수는 16회로 13%의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25번은 총1 2 0회 당첨번호를 출현했었고 2월수로 출현한 횟수는 12회로 1 0의 확률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번엔 저고비율과 홀짝비율을 연관하여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고비율 2대4, 홀짝비율 3대3으로 당첨번호가 출연했던 기록을 기준으로 볼때 38번은 그동안 18회 출연했으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4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22%로 분석되었습니다. 8번은 그동안 같은 비율의 당첨번호에서 13회 출연했으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3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23%로 분석되었습니다. 25번은 그동안 같은 비율의 당첨번호에서 1 8회 출연했으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11%로 분석되었습니다. 39번은 그동안 같은 비율의 당첨번호에서 13회 출연했으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15%로 분석되었습니다. 44번은 그동안 같은 비율의 당첨번호에서 20회 출연했는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10%로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 21번은 그동안 같은 비율의 당첨번호에서 9회로 가장 적게 출연했으며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회로 2월수 출연 확률은 11%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38번과 8번이 다른 숫자들보다 출연 횟수가 높아 비율적으로 높게 분석되었지만 보너스 볼 28과 끝수가 동일하여 2월수로 출연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연관된 번호별 출연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930회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의 초록색이 2월수 대상번호들이고 오른쪽의 회색번호들은 930회 당첨번호들입니다. 각 당첨번호들 간에 다음 회차에 출연했었던 확률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번호들 중에서 첫번째 줄 2월수 8번이 25번과 함께 출연했을 때 다음 회차에 2월수로 출연하는 확률이 31%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931회 당첨번호에는 지난 930회 보너스볼 28회 동일끝수 미출연 공식을 적용한다면 21번과 39번이 2월수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2월수를 당첨번호 조합에 넣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수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30회에는 5개 끝수에 해당하는 당첨번호가 출현했습니다 끝수는 보통 4개에서 5개의 끝수가 출현하므로 번호를 선택하실 때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수별 출현 흐름표에서 관심있는 끝수를 살펴보겠습니다. 3끝수는 최근 3회 동안 연속으로 출연하다가 지난 930회에서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번씩 미출하면 다음 회차에서 출연하는 흐름이 있으므로 번호조합을 하실 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심있게 볼육구스입니다육구스는 최근 4회차 동안 출연하지 않았으며 최근 30회 동안 연속 4회 미출 이후 출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출연이 임박한 만큼 번호조합을 하실 때 끝에 6이 있는 숫자는 한 수에서 두수 정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0 끝수입니다. 최근 2위에 미출하여 슬슬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출연 빈도가 낮은 끝수이므로 혹시나 번호조합에 맞는 끝수가 있다면 한개 정도는 챙겨보셔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차압 출연번호 분석자료입니다 930회에서는 5회차 이내에서 4개의 당첨번호들이 출현했고 아래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10회 기준 미출연번호들 중에서 21번과 8번이 당첨번호로 출현했습니다 회차압은 보통 9회차 이내에서 평균 4수에서 5수 이내로 당첨번호들이 출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수에서두수 정도는 회색으로 표시된 미출연번호 중에서 출현합니다. 이번 931회에도 지난 930회 보너스 볼의 끝수인 8 끝수를 제외한 9회 이내에서 4수에서 5수 미출연번호들중한수에서두수 정도 출현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931회에서 미출연 번호 때는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1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은 굉장히 약하므로 번호를 조합하실 때 10번대 번호는 한수 이상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 EOS를 번호조합으로 선택하신다면 21번과 39번 중에 한수 정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끝수는 6 끝수가 출연 확률이 높아 보이며 3 끝수와 0 끝수 번호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차 표를 참고해 보면 931회에서는 8 끝수를 제외한 9회차 이내에서 4수에서 5수 미출연 번호들 중한 수에서 2수 정도 선택해서 조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번주에도 꼭 좋은 번호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